네, 안녕하세요. 버포이트 조정원입니다. 어, 추석 연휴가 또 이제 어,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주제인데 제가 좀 몸이 어, 좀안 좋았습니다. 몸살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침 어떤 분이 또 저한테도 또 질문까지 해주셨어요. 아마 이제 모의킹을 하다가 뭐 취약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취약점 취약한 환경들을 구성을 했는데 실무에서는 정말 취약점이 나오냐 이런 궁금증이 같이 이제 포함된 그런 질문이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이제 모의해킹이라는 것은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 미리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업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외적인 서비스 범위 안에서 이렇게 계약된 범위 안에서 여러가지 해커들하고 동일한 그런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 취약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미리 파악된 취약점을 이제 위협 평가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고객들이 빨리 고 서비스 대상으로 취약점들을 빨리 패치하기 위한 그러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의애킹을할때 이렇게 공부를 했듯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취약한 환경을 만들듯이 실무에서도 정말로잘 나오면 은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 서비스 하다 보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정말로 이제 며칠 동안 아니면 길게는 뭐한 2, 3주 동안 나는 분명히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전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예킹 업무를 할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제 경험을 이야기할 건데 이 모예킹 실무에서 사실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중 하나는 내 마음껏 내 능력껏 분명히 뭔가를 했어요. 배웠던 것이나 아니면 이제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우회기법도 사용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나오지 않을 때 어요 때는 정말로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어, 프로젝트 개발 팀의 비유를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나는 분명히 뭔가가 만들어 내려고 했는데 기간들은 점점점 다가오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낸 그 성능들이 이제 기획자의 생각대로 운영이 안돼 뭔가 이렇게 기능이 안될때 어,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자와 또 이야기할 를그 비교를 하면요. 그래서 사실 모이에킹을 뭐, 할 때는 이제 보고서에 어, 많은 취약점이 들 나오면 나올수록 고객들 입장에서도 네, 신뢰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취약점이 나오지 않으면 은 그만큼 이제 압박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또 자존심도 많이 상해요 사실 저도 모이애킹을 이렇게 막 수행을 하다가 안 나오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모자란가? 뭐 다른 친구들이 했을 때는 잘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굉장못 찾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긴 기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저한테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자희는 1년, 2년 이렇게 모이킹 업무를 했는데, 어, 이제는 정말로 이제 기술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업체를 이제 서비스, 거기 모이킹을 갔는데 취약점들이 이제 보이지를 않는다. 계속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는다. 다른 업무로 이렇게 보안관제 쪽이나 치매 대응 쪽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모예킹을 하면서 당연히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는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A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그 1년만 모예킹을, 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정기적으로 1년에 뭐, 많게는 두 번, 세 번, 계속, 그리고 업체들을 또 바꿔가면서 또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1년 동안 아예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서도 할 때마다 막 계속 엄청난 사이트, 뭐, 취약점들이 나올 리는 없겠죠. 점점, 점점 감소가 되겠죠. 근데, 법적으로도 분명히 모이에 킹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럴 때는 이제 뭐 처음에는 당황스럽겠지만 은잘 헤쳐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 사실 보고서에 다가 그렇다고 해서. 취약점이라고 없음이라고만 딱 기재할 수는 또 없는 것이죠 음, 그걸 이 사항을 넘어간다고 해서 어, 나는 그냥 말로 계속 이제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런 화목으로 점검을 했는데 도저히 취약점이 없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낸다면은 뭐 고객이 어 그래요 오, 우리가 잘돼 있네요 어 괜찮네요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뭔가 자존심을 또 긁고 가시죠 네 그렇죠 자기가 잘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정말로 이제 속으로는 어, 모이 킹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불안한 생각들도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 작년에는 이제 다른 업체 했을 때는 그래도 꽤 나왔는데 이번에 이 업체로 바꿨는데 어, 모이 킹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이제 마음속으로 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런 서로 간에 이런 것들 오해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확실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진단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안 나왔다고 보고서에 대해 포유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들 헤쳐 나가는 그런 제가 제 경험에서 헤쳐 나갔던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다 예. 모든 기술들은 아니겠죠 모이킹에 대해 아무리 경험이 많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또 최신 기술들이 있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제 회사의 팀원들만 알고 있는 그런 기술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이킹 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의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어떤 기술들 내가 이제 뭐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를 뭐 우회기법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또 다른 시도 혹시나 뭐 이렇게 어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팀원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면은 좀 좋습니다. 음 물론 이제 잘 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요. 이게 기술적인 데이터베이스인 것이죠. 그래서 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부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인데, 어, 몇 회사들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 팀원들만, 어,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잘하는 거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술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는 취약점이 잘 나오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서로 이제 공유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업체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팀장님이나 다 조율을 잘 하시겠지만 은 팀원들에게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조언들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이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서로 이제 몰랐던 것들도 서로 이렇게, 어,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지원을 받는 어,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한달 동안 들어가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2주 동안 해봤더니 도저히 뭔가 취약점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봐도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 이것을 내년까지 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계속 사업들을 이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팀장님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것들을 지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든 취약점들을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는 예,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항들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재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에다가 충분히 좀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는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보고서에다가 우리가 취약점, 발견한 취약점들만 보통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한 개, 이뭐 SK인젝션 한 개,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취약한 검들만 이제 이렇게 발견된 것들만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세 보고서를 보시면요. 그런데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진단하는 모든 결과들을 대해서 다 이제 캡처를 하고 어 취약점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세 보고서에다가 내가 이 정도까지 이런 공격기법들을 시도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취약점이 도출되지 않았더라. 내가 파일 업로드해서 웹셀을 올렸긴 올렸는데 올라가긴 올라갔어. 근데 실행이 안 되더라. 경로까지 찾았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 그래서 너희들은 잘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은 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수행했던 것들을 자세히 이제 써놓는 것이죠. 물론, 제일 윗단 쪽, 제일 윗부분에서는 당연히 그 요약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어떤 거는 취약하고, 어떤 거는 양호하고, 취약하고, 양호하고, 이것은 뭐 취약점이 있든 없든 쓰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요. 이 상세 보고서 쪽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보고서에서도 양호로 나왔던 부분들은 왜 양호로 나왔는가에 대해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고객들이 봤을 때 그것들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가 없죠. 오해 없고 수용을 해서 아이 컨설턴트가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뭐뭐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났다는 것은 우리 쪽이 현재 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러한 결과 보고서들을 뭐 다른 업체나 다른 인원들이 또 했을 때도 참고를 해서 이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한 장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별도로 최근에 그래서 이 보고서에 대한 퀄리티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예전부터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내가 만약 컨설턴트라는 것을 이제 이 회사 서비스에다가 정기적으로 계속 오이킹을 수행을 했을 때이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들이 뭘까 정말로 아까처럼 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결과까지 작성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은 컨설턴트가 수행했던 어떤 도구에 대한 매뉴얼들도 원하는가 이 도구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거 원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은 저희가 나중에 취약점들이 나오고 난 뒤에 이행점검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행점검을 할때그 컨설턴트가 직접 하면 좋은데 고객 쪽 입장에서도 자기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자나 운영자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 때그 단계적인 것들을 다 보고서에다가 기재해줄또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원하는 경우는 이제 영상이나 예, 그런 것들도 남기는 분을 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고객사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그 요청에 대해서 다 받아주냐 뭐 이런 것들도 어, 또좀 다른데 아무튼 어,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이 고객사가 원하는 것들의 정보들을 보고서에다가 잘 녹이는 것이 좋,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제가 한 주제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 취약하게 나오지 않은 것들도 상세 보고서에서 기재하는 예, 그러한 어 조금 분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 도구에 대한 매뉴얼들을 또 이렇게 적어 가지고 이행점검이나 그런 것들 할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그렇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의웨킹 할때 취약점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냐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부가적으로 하나 보고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나눔을 했습니다